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얼마전에 기내 난동 사건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번에도 기내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내 무단 탑승한 그래서 비행기를 연착시킨 아주 파렴치한 승객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뉴악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무단 탑승한 이 파렴치한 승객,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기내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 통에 승무원들이 잡으려고 무려 한시간 동안 비행기 탑승 수속을 연기시켰다고 해요. 야 이거 자기도 날개가 있으면서 뭐 자기 날개는 귀하다 이건가요? 아유 안 되겠네 비둘기 진짜 아유.